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합시다 그래 응 작전 응. 실행 어,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오늘 알바 하기로 한 학생인데요 에? 우리는 알바 구한 적 없는데 어? 어? 분명 알바 구한다고 했었는데 학생이 다른 편의점 한거 아니야? 어, 어, 아니에요 분명이 편의점이 맞는데 어. <웃음> 아, 사장님 아, 그러면 제가 돈이 진짜 급해서 그런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어, 열심히 할게요 제가 진짜 편의점 알바를 엄청 많이 해봐서 어, 재고 정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어, 그래? 이번에 재고가 많이 쌓여있긴 한데 음, 그럼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아, 그럼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카운터 좀 봐주겠나? 창고방에 확인할 게 있어서. 아,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네. 일단 엄마는 옥상에서 물자 창고 방으로 연결된 환풍교로 들어가서 금고방에 들어가 주세요. 금고방은 카드 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문을 열수 있거든요. 오늘 번 돈들을 여기에 다가 넣어볼까? <웃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혹시 모르니까 문을 더욱더 단단히 잠궈놔야 되겠어 어 학생 이제 물자 정리 좀 해줘 카운터는 내가 볼게 아, 네 사장님. <웃음> 네 그리고 요루루가 자물쇠를 풀줄 아니까 엄마가 금고방에서 요루루를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물쇠는 요리로가 푸는 거예요 엄마, 있어? <웃음> 어. 자, 여기 금고 얼마나 걸릴까? 어... 이 정도면 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리아랑 아빠가 시간을 잘 끌어줘야 될 텐데 고. 아빠랑 나는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고를 털 때까지. 어. 어서 오세요. 음. 아들. 먹고 싶은 거다 사래요? 네, 아빠. 음, 뭐살까 이야야. 이때쯤에 쓰러 쓰러지면 될거 같아. 어! <웃음> 어, 아들, 아들아! 아! 아. <웃음> 아 저기, 저기요. 저, 저좀 도와주세요. 어... 무슨 일이신데요? 저희 아들이 몸이 평소에도 연약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절한 모양이에요. 어... 예? 어... 어... 어... 어... 빨리 도와주세요. 어... 빨리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 아 지금 다행이네요. 제가 응급처치를 할줄 알아요. 아마도 호흡곤란이 와서 이런 겁니다. 이거부터 해볼게요. <웃음> 인공호흡이요? 네 제가 어. 입을 맞추고 어, 어. 인공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 아야 빨리 인공호흡 해야 될것 같아 시간을 더 벌어야 되긴 나잖아 어 그럼 인공호흡 <웃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인공호흡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쩔 어. 수 없군요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네꼭 부탁드립니다 살려내야지 큰일이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 같으니 빨리 인공호흡을 음. 일어나세요. 음. 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저씨 저저 일어났어요. 빨리 아저씨가 부탁했다 쓰러져 아저 아저씨 빨리 인공호흡을 또 이러잖아! 젠장! <웃음> 한번 더! 어, 어. <웃음> 음, 음, 어. 어. 아니 아직도 안 일어나? 한번 더! 어, 어. 어, 아저씨 저 진짜 일어났어요. 어, 다행이군요. 그나저나 알바는 물자 정리를 맡겼는데 왜 이리 조용하지? 어, 아저씨 저 갑자기 또 쓰러질 것 같아요. 어? 어? 아유, 잠시만요. 뭔가 창고가 수상해세요 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어? 아니 알바생은 물차 정리를 시켰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알바생이 없잖아? 아. 설마? 요, 요리야 5분이라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아, 조금만 더요. 챙겨, 챙겨, 챙겨. 에이, 설마, 어? 뭐야? 내 돈, 내돈다 어디 갔어? 내 돈. <웃음> 어? 아저씨, 돈잘 쓸게요. 안녕. 그, 뭐야? 당신 어? 누구야? 그알바은 어디 갔어? 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어? 어? 누가 누가 신고 좀 해줘요. 도둑이들아, 어? 아까 그 손님들 어디 갔지? 설마 모두 같은 한배였던 거야? 아! 야, 진짜 우리 가족들 도둑놈들 다 꾸만 완벽하게 훔치다니. <웃음> 여보, 진짜 돈이 엄청 많아. 이 정도라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겠어. 아, 뭐내 덕분이지 뭐. 내가 순식간에 금고를 풀어 버렸잖아. 아이, 장난하냐? 난 아저씨랑 뽀뽀도 했어. 이건 내 덕이지. 앞에 내네 입술이 썩은 거 같아 아빠 입술로 정화시켜줘 오, 아, 오, 아, 어쨌든 오, 우리 가족들 제법인걸 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돈도 훔치고 계획도 훌륭했어 아,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아저씨 인공호흡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빠. 오. 어쨌든 여보 봤지? 우리 실력 말이야 이 정도면 진짜 크게 한탕 칠수 있겠는데? 아, 그래요 아빠 우리 믿으라니까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가족 우리 가족 교훈 알지? 응 음. 걸리면 도둑놈 안 걸리면 착한 놈이야 절대 걸리지 말자 응? 응? 응?